첫번째 종목은 언더그립 래플다운 하고있거든요 언더그립 래플다운 하고있는데 포인트는 조금 더 이완에 신경써주고 팔꿈치 벌어지지 않게 팔꿈치 안으로 모아도 조금 광배근 많이 늘려주는데 집중하면서 하고있습니다 휴식시간은 2분이고 횟수는 8에서 12회 저는 지금 12회 목표로 하고있습니다 3세트! <목소리> The Mentally weak, no mercy. All I got is working. Never stop searching, never quench the so thirsty. I'm toxic and psychotic, but t h e s logic. You can't stop it, it's been chronic since I was a boy. So neurotic and chaotic. Go oh. to last with the webs I'm weaving. I can change the past with all I'm achieving. Got my flow. Like a s <laughs> t g t life's o n e n make s a k e s real fast. h you learn o t b Go o o see all the h i n the a in the a s <laughs> Move on the r and put your foot on the gas o e v e r stop competing o a s o m e I just w a n be iconic. s i i n g on a a n d t o m going off n m topic. If I ever play n you know that I'm always honest. 두번째 y 동은 a 드리프트입 those 데드리프트. w 젤링렉에서 하는 이유는 조금 더 높게 해서 하체의 개입도를 줄이고 등의 개입도를 높인 다음에 일부러 빨리 하지 않고 최대한 천천히 전 구간에서 컨트롤하면서 코어의 활성화 및 전체 등 근육의 활성화 그리고 두께 증가를 위해서 네디리프티를 두 번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쉬는 시간은 2분이고 3세트 어, 목표 횟수는 10회를 하고 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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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운동은 바벨로우입니다. 10회 이상을 할수 있는 무게를 선택하시고요. 저는 10에서 12회 할수 있게끔 하고 3세트. 쉬는 시간 역시 2분입니다. 바벨로우 할때 팁은 너무 가슴을 제길는 생각보다는 내공적으로 끌고 만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2번째 운동은 원낭덤벨로우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3세트 하고요 12에서 15회 할수 있는 무게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반동을 쓰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대부분 덤벨로우할때 흔히 많이 쓰는 반동이 다리 반동, 다리를 이렇게 피면서 만들어내는 힘으로 끌어올리는 거죠. 요거 하나 있고 그다음에 허리를 비트는 반동. 어이두 가지를 잘 쓰면 좋지만 잘못 쓰면은 그냥 다리랑 이렇게 흉추 회전으로 돌리는 거라서 타겟팅하고자 하는 부위에 자극을 뺏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반동을 안 쓰게끔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특히 이 회전하는 거는 어, 고수분들은 코어 안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패션할때 허리가 잘 버티지만 초보자분들은 얼핏 잘못 따라하다가 요추받아다 할수도 있습니다 the way what i v a n c t v 마지막은 티바로와슉티드 케이블로 슈퍼셋입니다 마지막은 그냥 있는 행거다 치웠습니다. 팁 없습니다. <웃음> <웃음> To say no to me. So h e been looking for somebody who could save him. Instead of searching inside for what they gave him. A strong will, what? strong mind causes mayhem. We could change the world, change times, rearrange them. Staying on pace, running the race. Life is a chase. I don't want a place I want to be first. Work till it hurts. d e h y r a t e thirst l l I'm in a hearse. All high ambitions in the right mind can take you so far. It's like you lived a few lifetimes.